양정철이 출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보자고 이번에도 또 손에 피를 묻히려 한다는 말입니까 훗날 그 개인의 안위가 걱정되기에 인간적 동정심 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절대 권력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나중에 비참한 결말을 맞은 수많은 양정철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정철 그는 전해철 국회의원 이호철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삼철이라 불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혔습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주요 공을 세운 선거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선거가 끝난 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팽을 당한 셈이었고 해외를 유랑하던 중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피로에 의해서 그가 다시 복귀한 것은 민주연구원이라는 민주당의 선거 싱크탱크의 원장으로서였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사실상 2020년 4월 15일 민주당의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개입은 먹혔고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 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15 선거 승리 직후 많은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첫째, 1 8 2여석을 확보하면서 단독 과반수라는 큰 승리를 거둔 개표상황을 지켜보던 이해찬을 비롯한 주요 민주당 당직자들은 당연히 예상되는 만세삼창이나 환호를 지르기보다는 뜻밖의 어두운 표정으로 황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었습니다. 두번째, 여당 승리의 주역인 양정철은 공을 세운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그 어떤 보훈 인사도 받지 못하고 마치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섭고 두렵다면서 정치를 떠나겠다고 선언하고 도련히 해외로 출국해버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압도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환호성을 지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승리의 주역 양정철은 왜 도망치듯이 외유를 떠나버린 것일까요 여러분은 납득이 가십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도 좋아하지 않고 환호하지 않는 선수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수개월이 앞두고 양정철은 조용히 돌아와서 무대 복귀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그가 이번 대선에서도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철현 시사이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오른쪽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 데 자극이 되고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0년 4.15 총선거 직후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역사상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특이한 일들을 목격 하게 됩니다. 첫째 총선선거무여소송이 무려 137건 이라 제기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대대적인 선거부정 소송 건수는 건국 이래 처음 보는 규모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번째 대법원은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한 건의 재검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가 이처럼 법에 규정된 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은 것도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선거소송이란 본뒤 신속한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22조는 그 처리기한을 18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무슨 이유에서 인지 법규를 어겨가면서까지 선거 소송권들을 모조리 뭉갰던 것입니다. 세번째 선거가 끝난 후 무려 14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인천연수구를 민경욱 의원의 지역구를 시작으로 영동포을구 파주 고양지원 양산시 을 등의 재금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재금표가 늦어진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대법원이 선관위를 위해서 재검표를 위한 준비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시각 또 다른 한가지는 만약 재검표를 위해서 개표상자를 열면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비리가 쏟아져 드러나는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한 정치적 판단 이었다는 시각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는 시간을 최대한 벌어서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려는 것이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재검표 투표함을 열자마자 선거 부정을 의심할 만한 투표용지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추님 투표지들 화살표 투표지를 비롯해서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들 단한 번도 접어진 적이 없어 보이는 신권 지폐뭉치처럼 보이는 빳빳한 투표용지들 투표지들끼리 서로 끝부분이 맞 붙어 있는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기표 날인이 이상한 투표지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상한 투표용지 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지냈고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역임했으며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검사로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황교전 대표마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15 총선은 x선거다. 선거 부정이다면서 4.15 x선거의 주범은 중앙선거괄위원회며 대법원이 증거인멸에 앞장서고 있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tv 앞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 4.15 총선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일을 전체적으로 지휘한 총지휘자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가 누구겠습니까 사이로 x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거론하는 핵심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인데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있기 1년 전 그가 걸었던 수상한 행적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봐야 겠습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이자 선거전략연구소의 역할을 해온 민주연구원의 원장 이라는 직함을 가진 양정철의 행보가 뉴스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2019년 5월 21일 양정철과 서훈 국정원장이 금요일도 아닌 평일 저녁에 약 4시간에 걸쳐서 밀담을 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의 수장인 국정원장이 여당의 선거 승리에 관한 연구를 하는 싱크탱크의 소장과 만났다 그것도 4시간씩이나 이것은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총선을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만남은 정보기관을 총선 에 끌어들이려는 음습한 시도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2019년 7월 30일 양정철은 민주연구원의 이름으로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전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문제의 보고서에는 일본과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는 것이 선거유리하다. 중도층 무당층과 50대 승층에게도 이러한 전략이 먹힐 것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이자 양정철이라는 사람의 저렴한 정치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가라는 성찰이 아니라 단지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가 어떻게 망가 져도 좋다 그리고 그것이 미칠 국가의 국익 같은 것은 어떻게 희생 되어도 좋다는 그 저열한 시각이 매일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세번째 양정철은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의 자격으로 2019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국제적 정책연결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일당 독재와 인권 탄압 등 중국 공산당의 비민주적 반민주적 정치 철학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인민 통치에 관한 기기와 기술의 습득 내지 방법적 협력을 받으려는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그 이면에서 선거협조 업무에 관한 미략 비슷한 것이 없었다고는 그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선거개표가 있던 날 저녁 10시부터 11시 무렵 우세였던 야당의 지역구들이 사전투표지를 개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씩 무더기로 엎어지면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180여석을 차지하는 모습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선거개표가 있은 날로부터 한달여후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4.15 선거개표에서 일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물리학 박사인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민주당 대 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마치 거짓말처럼 63% 대 36%로 모두가 일치한 점 서울 49개 선거구 중에서 424개 동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이 본투표 득표보다 약 12% 일정하게 높게 나온다는 것은 마치 천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라고 예를 들면서 이런 일은 총계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컴퓨터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법규에 규정된 바코드가 아니라 많은 정보를 심어 넣을 수 있는 qr코드를 투표용지에 넣었고 개표기에 붙어있는 통신장치를 통해서 외부에서 선관위의 서버와 연동해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민경욱전 의원은 이번 선거 부정엔 중국 공산당 프로그래머가 있다. 양정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가 피신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바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선거기술자 양정철, 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흔적이 언론들에 포착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양정철 자신은 간여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두 사람 이해찬과 양정철의 등판론에 대해서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양정철이라는 사람 그 사람 개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면에서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공을 세우고 늘 팽을 당했는데 권력의 속성이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쥐르는 자 옆에는 늘구준 일을 솜씨 있게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한 법입니다 누군가 권력자를 대신해서 손에 피를 묻혀줄 사람 말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쥐고 나면 절대로 그를 가까이 곁에 두지 않는 것 또한 권력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인데도 문재인은 양정철을 곁에 두지 않고 어느 면에서는 그를 야멸차게 내쳤 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근목자흑 먹을 가까이 두면 손에 먹물이 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에게 필요한 존재이지만 구준리를 도맡아온 그를 가까이 둘수 없었던 권력자의 고심을 양정철은 바보처럼 너무 잘 이해해 준 것은 아니겠습니까? 순진하게 자신이 팽당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를 만큼 말입니다. 온갖 먹물을 뒤집어쓴 인간 양정철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중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법 그에게 씌워진 야비한 선거기술자 라는 인식 대중은 이것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후일을 누가 보장해 준다는 말입니까 정치세계가 비정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겪은 그가 또다시 이번 선거에 개입하려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양정철이 출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보자고 이번에도 또 손에 피를 묻히려 한다는 말입니까 훗날 그 개인의 안위가 걱정되기에 인간적 동정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절대 권력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나중에 비참한 결말을 맞은 수많은 양정철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정작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역사적 낙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두번 속지 않습니다. 두눈 부릅뜨고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양정철이 표를 카운팅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켜볼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들 맘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남긴 말인데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단 말입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